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세현 프로입니다 어, 오늘은 제가 도잉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have fun 자 골프에서는 이 단계를 말씀을 드리자면 7 단계가 있어요 그게 어드레스 테이크백 백스윙탑 스타트업 다운스윙 임팩트, 팔로스루 피니시 이렇게 해서 구간들이 있는데 이 구간들마다 이 넘어갈 때 있잖아요. 이 경계선이 뚜렷해야 돼요. 나한테 느껴지는 게이 전환하는 이 경계선이 뚜렷해야 돼요.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부드럽게 백스윙을 한 번에 올라갔다가 부드럽게 다운스윙을 한 번에 해서 끝내버리면. 골프에 있어서는 단계가 두 개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모든 프로들이 다 공감할 게 뭐냐면 골프에는 일곱 단계 혹은 여덟 단계까지 늘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일 단계라고 하죠. 7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거든요. 그게 왜 그러냐. 그 구간들마다 우리는 딱 시작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반스윙을 할 때는 시작 부분과 끝나는 부분 다시 시작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정확히 맺고 끊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일정하게 크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반스윙, 사, 반스윙, 요렇게 해서 4분의 3 스윙이 요렇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4분의 3 스윙이 요렇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풀 스윙이 요렇게가 될수가 있는 거고요 원을 봤을 때 알겠죠 그래서 이 또잉이가 그 맺고 끊는 거를 정확히 손바닥 안에서 느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제가 그거를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을 할게요 자첫 단계가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이죠 그러면 얘가 또잉 해서 딱 헤드가 내려가는 순간 탱크백이 끝나는 지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스윙을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다시 시작이에요 백스윙 탑 여기서 또잉 요런 느낌으로 해서 백스윙 탑이 끝나는 거예요 이 맵고 끊는 게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 테이크백 했다 이제 백스윙 하자 약간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거를 또잉으로 제가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이첫 번째 테이크백의 또잉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공이 있으면 어드레스를 하죠 보통 이거를 여기서 쭉 빼서 계속 올라가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? 일단 체중이동이 잘안 되고 제자리에서 돌고 두 번째 왼팔이 올라가고 세 번째 왼팔이 올라가니까 체가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, 넘어가고 그게 무슨 일이냐? 넘어가고 넘어가고 둘다 넘어가네요 요렇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첫 번째 단계에서는 체중이동 하는 거를 무조건 신경 써야 돼요 왜냐 이거는 다시 오지 않아요 여기서 체중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스윙 안에서 체중이동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떤 느낌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요 체를 들어서 이든 상태에서 옆으로 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또잉 이런 느낌으로 체중이동이 지금 시프트한 거 보이실까요 여기서 내가 얘를 들면서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잉 딱 끝났죠 이 부분을 맞춰줘야지 오른쪽 축에서 이제 돌기 시작하는데 내가 여기서 오른쪽 축으로 옮기는 거를 생략하고 그냥 돌아버리면 이제 그 스윙 안에서는 체중이동이라는 것은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. 왜냐하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 움직임 안에서 어또 다른 움직임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이첫 단계가 중요하다는 게 들어서, 오버해서 말씀드리자면 들어서 옆으로 옮기는 단계가 테이크백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오버해서 이런 식으로 얘를 밟는 느낌을 좀 연습을 하시면 실제로 스윙에 적용이 어떻게 되냐면 요 정도밖에 안 돼요. 지금 한 거예요. 잘안 보이죠? 그니까 딱이 정도를 하려고 이거를 이렇게 들어서 이 느낌을 계속 살리라는 거죠. 이 정도로 하체는 강하지만 두네요. 그래서 연습은 어, 오버해서. 실전은 더 자연스럽게 하면 될거 같아요 아시겠죠 어 이번에 좀 이해가 좀더 됐으면 좋겠고요 어,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have a good day Bye.